어떻게 하면 스승님이랑 만날 수 있을까? 좋은 생각 없어? 걱정 말고 내 뒤에 딱 붙어 있으라고! 내 차례라고! 리액티브 소드 출력 전개! 이수연 스트라이크! 핫! 이걸로 마지막이다! 핫! 이수연 스트라이크! 스승님과의 아름다운 추억? 음, 처음 만났을 때 동생인 줄 알고 껴안았다가 완전 무장으로 20km 뛰었던 거 정도?